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 매일 연습하는 공기식 코리아 사역장에 또 연습을 하러 나오는 길에 또어 에어소프트 것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이거 저기 토이스타에서 저기 M45A1 이라는 이 메탈 킷, 어 실제로 이전에 2만원대에 출시한 그 에어소프트건이죠. 에어소프트건인데 어, 이게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있습니다.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있는데 요번에 이런 식으로 어, 풀메탈 형태로 메탈킥 그 제품을 사서 껍데기를 다 떼고 이메탈킷을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풀메탈 철컹철컹 소리가 나는 이 풀메탈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풀메탈 킷을 5만원 중후반대에 출시를 했죠. 그래서 제가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했고 세팅하는 조립하는 영상은 제가 지금 촬영을 했고 찍었는데 이런 뭐 에어소프트 건 조립하는 영상들은 다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인데 안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업로드 할 예정인데 오늘은 이 제품을 가지고 사격에 적합한지 적합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서 오는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이 제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즐기는 이 슈팅 매치 슈팅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어 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이 매치를 간단하게 이 총을 가지고 한번 즐겨본 다음에 이 총에 대한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시죠! 당장 되어 있나? 안 됐구나. 오늘은 토이스타에서 출시한 그 M45A1 메탈 키스를 이렇게 어 슈팅용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좀 아쉬운 점이 일단 제 개인적인 아쉬운 점은 이제 촬영을 하다가 여기 손이 슬라이드에 찝혀가지고 살이 찝혀서 피가 났는데 어 뒤쪽에 슬라이드를 당길 때 지금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게 힘이 상당히 많이 받아요. 힘이, 힘이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게 제가 이렇게 앞쪽을 잡고 이렇게 당기다가 요 사계에 살이 찢혔는데 요거 요 끝이 요 끝이 이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서 잘못하면 살이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 사이트 리어 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에 색이 안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에 하얀 색깔 마카로 색깔을 좀 칠하시면 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보시는 데는 조금 더 리얼한 느낌 또더 시인성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뭐 제품 가격이 25,000원 정도 그리고 이 메탈킷 55,000원 정도니까 합치면은 뭐한 8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 이렇게 어, 풀 메탈 형태로. 제공 아 판매를 한다는 거뭐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어차피 이렇게 유튜버 또뭐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거 모으는 걸 취미다 보니까 좀 모으는데 뭐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제가 맡겨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크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라기 보다는 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0.2줄 이다 보니까 제가 0.2g 탄을 가지고 사용해 을 봤는데 그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에 첨부했던 그 사거리 정도 한 8m 9m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정도 뻗어 갑니다 뻗어 가는데 아무래도 탄속이 상당히 낮아요 날아가는 속도 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스테이지를 활용하는 매치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 스틸 타켓을 놓고, 어, 딱딱딱딱 쏘는 이런 스틸 챌린지나 이런 것들 때 어느 정도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조만간에, 조만간 아니죠. 맨날 말만 하고.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에어코킹 핸드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게임을 연다든지 이벤트 매치를 한다든지 이런 어, 것도 한번 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어, 부산의 궁기식 코리아. 협장에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세 한번 자리를 이렇게 협찬해 주신 분기식 코리아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